며칠 전 인터넷 신문 칼럼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1950년대 어머니가 하시던 다방을 접게 된 사연과 내가 죄이시에 갔다가 겪은 일을 얘기한 적이 있다. 군과 경찰을 비교하며 그 인연으로 받은 고마움과 섭섭한 마음을 나타냈었다. 그 영상이 나가고 아버지는 꿈에 나타나 크게 야단을 치셨다. 꿈속이었지만 등에 식음땀이 날 정도로 심하게 야단을 치셨다. 묵묵히 일하는 경찰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사랑한 경찰은 광복 후 혼란기에 오직 구국의 일념 하나로 제대로된 장비도 없으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으며 한편으로는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선 경찰관이 대부분이었다. 아버지께서는 6.25전쟁 중에 18전투경찰대대 대원으로 그리고 임실과 무주경찰서 대원으로 후방의 안정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일선 경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이다. 특히 죄이신은 수복 후 치안 부재의 상태였다. 빨치산들이 경찰서 정문에 S경찰서장의 목을 걸어놓을 정도였으며 경찰 및 청년방위대의 진주로 도망을 갈 때에는 유치장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유치장에 갇혀있던 많은 우익인사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북한을 수복하고 아버지는 정치공작원에 임명되어 북쪽으로 가기 전에 예비역 대위와 치안대장으로 경찰의 임시 계급장을 달고 제이시 수복에 선봉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해 12월에 경감으로 18 전투 경찰대대 대원들과 함께 출동하여 수복은 되었지만 지안은 여전히 불안한 제이시를 안정시켰다. 지안이 회복되어 다음 작전을 위해 떠나는 대원들 앞을 제이시 주민들은 길에 누워 막아서며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찰을 의지했다. 선조가 계시고 경찰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었던 죄이시에서 2015년에 있었던 영원우표 발행은 무척 영광스러웠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공적인 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경찰 고위 간부들과 때로는 섭섭하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일선 경찰관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섭섭한 것은 너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군인은 군인의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도 살면서 겪은 일로 섭섭한 마음을 표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기와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다. 군인은 국가의 위기에 대비하여 존재하지만 경찰은 매일매일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경찰은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에 군인과 경찰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셨다. 꿈에 나타나 현명하지 못한 행동에 일침을 가하시고 자식을 걱정해 주신 아버지께 고개 숙여 죄송함을 표했다. 경찰은 공기와 같으니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본의 아니게 혹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작년 아버지 60주기에서 내가 올렸던 추모 헌사를 꺼내어 다시 읽었다. 60주기에 아버님께 올리는 헌사 오늘은 음력 6월 24일, 아버님과 공주 금강에서 헤어진 지가 벌써 한 갑자를 돌아 6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찰관으로는 처음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보훈처에서는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차이력 영원우표도 발행되었습니다.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아버님의 이름이 붙은 홀이 있어 고배경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버님이 남겨주신 호국경찰 그리고 인본경찰의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메모리얼 홀에 아버님의 기념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몸을 아끼지 않는 전쟁 영웅 미국도 존경하고 있음입니다.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 특히 문화를 사랑하신 뜻은 저에게 너무나도 숭고하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항일운동의 큰 뜻을 품고 중국 상해로 건너가 김지강 선생을 만났고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의용대로 태양산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인에게 악의 화신으로 불리던 고등계 형사들을 처단하고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겨가며 화음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찰을 지켜내신 일 등이 모두가 조국과 문화사랑을 위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통일을 원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나는 안류강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날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949년부터 고신병이었던 김규수 총경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만나셨지요. 그곳에서 1 8전투경찰대옛 전우들을 모두 만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8전투경찰대대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라진 독립운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의 영토 찾기 운동을 하고 문화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세상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들이 아버님이 남기신 뜻을 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가슴속에 품었던 일들의 작은 부분을 그저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요즘 제가 지병으로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 명이 끝나는 데는 한순간이 되지만 영혼의 인연을 끊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하나 한 인생이 남긴 발자취와 영혼은 무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 60년을 생각하며 앞으로 600년의 인연을 생각합니다. 봄 산천의 꽃피기를 60년, 여름 들녘의 하골기를 60년 가을산의 단풍 들기 60년, 겨울산의 눈보라 울기를 6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촛불 밝히니 마음 밝히시고, 노래 바치니 흥얼거리시며 지난 세월을 용서하시고, 꽃들도 새들도 사람들도 우주 속의 고귀한 존재로 온 자리에 제대로 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천년의 세월을 지켜냈듯이 앞으로의 천년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마음 담아 중국에서 항일운동 전우들과 드셨던 팥죽 대신 깨죽 한 그릇을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2018년 음력 6월 24일 불초소생 차길진 합장 베레